일반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요런 채권들의 그 형태가 되게 다양하죠. 대부분의 그 대부분은 그 기간산업,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뭐 토목 쪽, 어. 토목 쪽 그리고 좀 이렇게 되게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민간단체가 자산을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어, 그 건설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들지만, 어, ROI가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날아서 어, 저런 기간산업으로 그 건설을 하는데, 대부분 저런 식의 그 공사 비용을 마련하는데 국채를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어.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해. 그러면 은 이제 연준이 연준이 국채를 사줘야 돼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어, 이 과정에서 달러를 새로 찍어내서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어, 국채를 사주는데 지금은 뭐 어, 기준금리 자체도 낮으니까 연준이 이거를 수익성을 바라보고 사는게 아니고 그 구호 개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사서 연준이 이거를 사줍니다 사주면은 미국은 거기에서 이제 뭐 직접적인 그 재난 구호로서 돈을 나눠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산업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깐다고 해봐요 도로를 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도로에 까는데 대형 건설사 그 수주 하나 주고 그러면 수주가 또 하청 주고 과청은 또 하청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회간접자 보니까 그 달러를 직접적으로 정부가 푸는데 고용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4 4의 어 가까 4.4%가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국채 발행하고 그죠 기간산업을 위주로 많이 좀 어, 쏟아내면서 이런 어, 식으로 실업률도 같이 낮추려는 그러한 어,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저 방식이 상당히 좀 정통적인 방식인데 저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어, 그 수익성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만 나가는 그러한 그 산업이어서 아무래도 그뭐 어 단기간에 반짝하는 그러한 지표의 완화 수단 어 요런 걸로 좀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저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간산업을 바탕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물량 공세잖아요. 지금은 거의 헬기로다가 그냥 달러를 막 갖다가 뿌리는 그러한 수준이어서 어저 효과가 아무래도 좀 시간은 지나, 조금 시간은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 효과가 어, 어떻게 돼서든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음, 세계경제라고 해봐요. 세계경제, 세계경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라고 하는 독에 밑바닥이 깨졌어. 밑바닥이 깨졌어. 그래서 막 물이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있죠. 막 증시 그 바닥 찍고 막막 난리 나고 삼성전자 막 떡락하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존에 이제 그 이런 그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했으면은 바가지로 그냥 바가지로 물을 다시 채워 넣는 식의 정책이 일반적인 경제 정책, 경제 그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 소방차가 왔어. 어 소방차가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호스를 그냥 다 끌어다 쓰는 정도? 아니다 이것도 부족해 그, 이렇게 옆에 하천이 있어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 길을 하나 새로 내 길을 하나 새로 내가지고 여기다 그냥 직접적으로 물을 대고 있는 수준 어, 대고 있는 수준이에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언젠가 이거는 막힐 거란 말이죠 뭐 손으로 막든 뭐 어떻게 되든 막힐 거란 말이에요 음, 막힐 거란 말이야 언제, 언젠가는 막힐 거란 말이죠 어, 언젠가는 막히는데 어, 이게 막히면은 이제 요게 채워지다 못해 어, 어, 흘러 넘칠 거란 말이죠. 어, 흘러 넘치면은 요게 어, 우리는 이거를 미리미리 예상해서 준비를 한 사람들이면은 요 흘러 넘치는 어, 화수분과 같은 그 어, 파급효과를 우리는 어, 상당히 좀 어, 결정적인 기회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움직임 그대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딱요 그림이었어요. 요 그림이었고 어제 6,900 불 언저리 뚫고 7,100 불 정도에서 저항 나왔었잖아요. 어 근데 7,150 불이 주봉 주봉 차트에서의 기준선 저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점을 뚫고 어, 7,500까지 가서 지금 7,500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단기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기 강세가 일단은 이어진,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어, 장기 타임 프레임 주봉 또 일봉 주봉과 일봉에서 어, 강력한 저항선이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오버슈팅 나오고 음, 4월 8일이 이제 주요 변곡일에 해당되는 변곡지점 여기 시관론 변곡일에 해당되는 변곡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에서 놀다가 4월 8일 변곡지점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맞지 않을까 이관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관점. 어, 그래서 일단은 어제 단기 강세가 유지된다는 관점 어, 오케이. 일단은 그 관점을 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흐름은 좋네요. 어, 주봉 기준선이 1 0 0 7,150불이었잖아요. 7,150불을 뚫고, 7,150불을 뚫고, 지금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7,500불, 7,500불 저항을 지금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볼륨이, 매소볼륨이 꽤 많이 붙었었던 이 구간에서 반등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 해가지고, 반등을 쭉쭉 이어 나가고 있어요. 어, 히스토그램도 계속해서 말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좋은 움직임. 좋은 움직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주봉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어제 6600불에서는 반드시 지지를 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6600불에는 도달하지 않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 상당히 좋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다. 일봉차트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움직임 그 어제 단기 단기 강세 말씀드렸던 요 양봉 근데 어쨌든 오늘이건, 내, 오늘이건 내일이건 구름대 한번 걸린다 구름대 한번 걸리고 후행스팬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캔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어,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어,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은 양봉으로 시작하고 있죠 오늘은 음봉이죠 아, 오늘은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고 지금은 구름대를 어, 횡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저항에 대한 크기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7500불 정도에서 어, 7500불 정도에서는 어, 한 요런 식으로 좀 어, 요런 식으로 약간 한 7000불 정도까지는 한, 한 번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일단은 저 자리에서 조금 어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일단은 어저 구름대를 통과를 하면은 네일캔들은 구름대 밖에 있겠네요 그러면은 어 1억 호전 그리고 2억 호전 그리고 3억 호전 어 모든 호전이 다 만들어지는 어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주봉 차트고 이 빨간색 선 있죠? 빨간색 선, 이 선, 이 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26개 캔들, 그러니까 26주죠. 어, 26주 추세 중심이에요. 26주의 추세 중심. 26주면은 중기 추세죠. 중기 추세. 어, 지금은 중기 추세를 넘어선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평스펜은 지금 캔들의 26개봉 뒤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가 26개 캔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고가, 요 구간 동안의 최고가는 뭐 대략적으로 여기, 그리고 요 구간 동안의 최저가는 여기. 그럼 결국에는 요거는 어, 뭐 카운팅 안 하더라도 요가, 요거랑 요거에 대한 중간 가격이니까, 여기에 대한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의 중심이 기준선인 거잖아요. 어쨌든 저기가 떨어지는 와중에 생겨난 기준선이기 때문에 요 어, 구간, 지금은 작년 9월달부터 작작년 어, 9월달부터 진핑빔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이번에 어그 BJ BJ 도란부가그한 코로나 발언 때문에 어9 7 3년 9월달부터 1973년 9월달부터 1973년 9월달부터 1973년 9월달부터 1 9 7부르게 말하기에는 약간 그렇지만 이번 주9 캔들이 7,100불, 위에서 좀 노른다라고 하면은, 어 이, 코로나, 코로나 떡막빔의 충격을, 어, 50%는 회복한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는 꺾였다. 캔들로 보면은 아마, 뭐, 어 반격형 캔들이라고도 볼수 있죠. 이게 꼬리라서 좀 그렇긴 한데, 몸통만 치, 몸통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요만큼의 하락과 어, 그 50%선 50% 이50 하락추세에 대한 50%선을 넘는 어, 그러한 캔들이기 때문에 뭐 반격형 캔들로 해가지고 추세가 어느정도 꺾이는 그런 어,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 요 움직임 그래서 한 4시간 봉 구름대 지지 받고 6,600불 정도 에서 다시 한번 지지 확인하고 어, 여기로 빠지는 거는 저는 뭐 비추 어, 제가 추천 비추천 한다고 해서 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밑으로 빠지는 거는 별로 좋진 않고요 여기에서 구름대 지지받고 다시 한번 위로 가는 움직임. 뭐 그렇지 않고 밑으로 안 빠지고 밑으로 안 빠지고 전환선 기준선 가격이 한 7,200 불 정도 되거든요. 7,000 불, 7,200 불, 어, 7,000 불 얕게 조정받고 전고점 지지받고 만약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가능성은 뭐 늘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제 관점처럼 6,900 불 깨고 6,600 불에서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이거 아니고 어, 이거 아니고. 여기, 파동 하나, 그죠 그리고, 갔다가, S파동, S파동 그리는 거예요, s 파 6,900불, 7,000불? 어, 7,000불? 7불 정도에서, 만약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시게 준다라고 하면은, 목표가가, 어, 어, 파동을 한두개 정도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빨간색만큼 가는 거, S파동은, 어, 빨간색만큼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파란색만큼 가는 거 그러니까 파동을 상승 파동을 이렇게 하나를 잡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를 잡냐 차인데 어쨌든 저렇게 잡으면은 좀더 가겠죠 8200불은 아까 우리 어, 긴 타임 프레임에서의 그 ABCD ABCD 패턴의 목표가랑 겹치는 지점이니까 8200불 정도에서의 강력한 저항 예상할 수 있고 어, 그렇, 그렇지 그렇 않고 요 빨간색 모양처럼 짧은 파동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이면은 7,800불 정도가 타겟으로 될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은 7,000불은 깨지지 않았을 때, 7,000불 깨지지 않았을 때, 일목균형표에서는 S파동이라고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이 S자 모양 있죠? S자 모양. 정구점에 어, 대한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이 정구점을 만들었던 이 파동만큼,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진다 요 관점이 S 파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000불을 깨지 않았을 때는 7800 또는 파동을 요걸로, 요걸로 끊었을 때는 8200까지인데 아무래도 요것보다는 요것보다는 7800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7800이면 딱뭐 요자리네요 박스권 상단부 박스권 상단부 그래서 일단은 단기 떨어지는 모습이고 조으면 7,000불 지지 반등 그 다음에는 만약에 밑으로 더 빠지면 6,600불 6,600불 지지 반등 네, 비트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관점으로